집에 있는데 그치 그치 그치 어. 야, 이거 봐. 이거 아 같아. 이거 봐아 이거 더 제대로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다 나냐? 다 나네? <웃음> 여 쿠마 있어 어디? 달곰이 너무 귀여운데? 이거 진짜 아 잠깐만 에이 거 쿠마 아니잖아 에이 나도 이거 있어 근데 아까 한 번도 안 <웃음> 찍었어 나도 안 찍었어 아이고 아직.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달곰이 이거 알지? 달곰 샌드위치 제가 찍었어요 이 사진 샌드위치 이것도 귀여워 키티랑 막 아, 뭐 이런거 나 이건 싫어 진정해? 이, 이거 싫어 이거 좋아 이것도 더 좋아 근데 이거 핸드폰에 너무 꽉 차잖아 주황이 하나 붙이면 꽉차 이거 좀 귀엽지? 이것도 쓰면 되겠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저희, 이거 우리, 우리, 굿, 우리, 우리 굿즈 우리 <웃음> 굿즈! <웃음> 내가 굿즈를 얼마나 열심히 먹었는데 이런거 아 싫어 거부하겠어 <웃음> 거부당했지? 헝버당 <편부당한> 거부한다 <웃음> 이건 누군지 모르는 강아지들 어, 봐봐 봐봐 나 누군지 모르는 강아지 좋아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짱구 편인데 헤이 <웃음> 잠깐만 근데 누, 왜 누구인지 모르는 강아지 있어? 여기 우리 강아지들 이 있는데. 어 몰라. 어, 몰라. 언니 이것도 있어. 알파벳? 몰라. 아니 알파가 네 알파벳도 야, 이거 뭐나? 알파벳 좀 대봐. 그냥 이거는 다이어리 음 옛날에 쓸때 숫자 같은 거있다오 좋아, 좋아, 좋아. This is good. 이 근데, 하트도 나름 귀여워. 어, 이거 나름 귀운데? 여 이거 응. 뭐야? 아. 혹시, 이거 무슨 옛날에 공책 꾸밀 때쓸것같은 다이어리. 같은데? 맞아. 옛날에 공책 꾸밀 때 써. <웃음> 바로 그거였습니다. 근데 봐봐. 이걸 이렇게 달아 가야지. 이대로 그냥. 어. 어떡하지? 근데 울퉁불퉁한데 괜찮아? 근데 막 그렇게 막 이게 뜨진 않거든. 이거 진짜 이쁘다. 응. 음. 잠깐만. 이거 되게 세개 되고. <웃음> 스티커 부자래. 제가 아, 한때 다이어리 열심히 아니 근데 갑자기 너무 옵션이 많아지니까 혼란스러워. 알지? 아니 어. 너 갑자기 하기 싫어. <웃음> 이게 바로 재NDK입니다, 여러분. 언니 이거 갖다 우리 어디 아, 어디 투어 돌때아좀 아, 근데 깊... 저는 일단 이거를 난 이거랑 것도 귀여운데 그립톡 같지 않 이건 그립톡에다가 한게될것 같은데 나 일단 이게 <웃음> 너무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 이 얼굴. 아, 너무 귀여워. 난 이거를 시작하겠어 그러면 메인으로 같이야 <웃음> 아, 아, <가쳐>. 그거를. <웃음> 에아야 <웃음> 근데 아니. 나 진짜로 나는 언니랑 옛날에 찍은 영상들 보면서 혼자 엄청 웃는 거 알아? 왜? 뭐가 <웃음> 난 언니 영상을 찾아봐 팬이야 너무 웃겨서 <웃음> 내가 수박 위에 올라간 영상 그거 나한테만 있지? <웃음> 어. 나한테 있어 <웃음> 나 이거를 웃겨. 일단 붙일까? 근데 쿠쿠도 붙여줘야 돼. 근데 그걸 케이스에 붙일 거 아니면은? 아니 다안에다 하는 게아 딱일 거같그펜할거 있어? 하고 있어. 채영아 너 주황이 붙일래? <웃음> 뭐야? 이거. 주황이는 어. 아닌데 주황이야. 어. 주황 아닌 주황. 아. 그래서 이걸 지금 딱 붙이려고 일단. 야 이거 너무 슈레프렌. 웃기잖아? 누가 줬어 이건? 어. 펜이 줬어? 펜 나도 있어 이거. 이거 아. 너무 웃기잖아? 달곰이야? 달콤이 그래픽이야. <웃음> 아, <근데 웃음> <이 달콤이 웃음> 아, 귀여워. 어 콩이 다아 근데 이 달곰이 샌드위치 사진좀귀여운이거 누구야? 이거 지수 언니. 알라 <웃음> 알라 우리 일어나려고. 잠깐만 이거 기 어때? 아. 어때? 아 근데 잠깐 너무 커? 근데 잠깐만. 너 케이스 안 붙이고 거기다 어, 붙이고 안에 할 거야. 아 근데 귀여운데? 나는. 근데 나 이것도 귀여운데. 아니야 난 이게 음? 최 이게 최애야. 언니 음, 어. 이거 귀여. 그래? 너무 커. 이거 음. 여기 붙밥다 택시 썼던 거 모습이야. 나도 뭐 하나 붙일래. 귀엽다. 귀엽지? 아 근데 잠깐만 이거 허던 해. 잠깐만 잠깐. 일단 이거 뜯어줘. 이거 귀여워. 너 일단은 너 진짜로 저 코끼리 붙일 거야? 난 솔직히 코끼리는 좀 반대야. 뭐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 어. 뭐야. <웃음> 엄청난 발전이 <웃음> 아니 진짜? 이 코끼리를 시작으로 베이스로 깔려고 했는데 언니가 코끼리 반대야. 코끼리 싫어. 반대인데 코끼리를. 왜? 왜? 몰라. 그냥 차라리 고민어. 싫어. 음 코끼리 귀여운데? <웃음> 나도 코끼리 귀여운데. 근데 아, 근데 봐봐 통일성이 좀 있으려면 한 스티커 분야에서 가는 게날나것 날, 날 같긴 해. 그렇지 않아? 음, 아니야. That's 난 약간 right. 통일성은 좀 맞아. 좋아해. 그래. 나 통일성 좋아해. This l i e the b l a c k p n k 아, line. 귀엽다. 진짜 귀여워. 이거 야, 이, 이것도 귀엽다. 이것도 얇네. 근데 어, 조그만 건좀 투명할 수도 있을 거 같아. 그냥 그래. 케이스에다가 할까? 후회하니까 케이스에다, 케이스에다 아, 아니야 케이스에으면다 벗겨져. 이거 어차피 뗄수 있는 재질이야. 아, 여러분, 여러분 여기 지금 이팔랑귀와 왼쪽 어, 오른쪽이 어, 지금 어떡 하죠? 네, 어, 그게 붙이는 거 아니지? <웃음> 이거 귀여워 하면서 <웃음> 언니, 언니 진짜 하지 마라. 근데 나는 막 조금 조금한 거 이렇게 막 쯔쯔쯔쯔 이런 느낌보다는 좀. 그러니까 그럼 언니 그럼 언니 꼬끄미 영어 로내 꼬끄미래? 가져와 내 가져와. 내거어가갔 Good, t e 이 l me. 이 a s e is a b u t 스 o n y o u r 어 a button. 에 붙이나요? s 이 sticker. y o u 케이스는 a s e Case is a handphone. Case is a h a n d p 만 핸드폰에 붙여서 일번케이스에 1번. 1번. 응. 붙여요, 1번. 2번 자, 1번. 들고 있언니이번 자, 이렇게 하고 있어잠깐 이, 이, 이. 이,